현중이가 현중이에게 현중입니다 네 이현중 선수가 슈터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동작은 현중 선수가 이쪽에서 공이 와서 볼을 잡으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레어까지 올리는 동작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볼을 잡아서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뚫리죠? 그래서 이게 그냥 뚫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볼을 잡는 게 아니고 볼을 잡으면서 중심을 축발 쪽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지만 중심을 다 반대쪽으로 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수비 입장에서도 반대쪽을 더 경계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간 부분인데요 볼을 잡으면서 중심을 들어가는 반대쪽에다 실어 놓고 마치 안 들어갈 것처럼 그래서 타이밍을 한 번에 끊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제길 수 있었던 거예요. 현중 선수가 활용을 잘해요 스킵이란 한발로 멈칫한 동작이에요 일단 이쪽에서 볼을 잡기 전에 스킵으로 몸을 한번 띄어서 상황을 한번 보죠 스킵으로 몸을 땅띄었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스플릿 스텝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만들죠 스킵, 스플릿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을 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중 선수는 다시 스킵으로 상황을 본 다음에 슛을 던질 수 있겠다 싶어서 홉스텝으로 슛을 던진 상황이거든요 스킵 슛 지금 현중 선수는 홉스텝으로 슛을 던진 상황이지만 붙어있거나 막혀있거나 하면 다른 동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킵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중 선수가 던진 슛부터 그 다른 상황에서 나오는 기술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중 선수가 한 홉스텝 슛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킵까지 해서 멈칫 했는데 상대방이 붙어있는 상황이면 아마 드랍을 만들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스킵 위에 드랍 크로스 오브 스브 위에 드랍까지 잡았는데, 막힌 경우 드랍 스루 스브 위에 턴 파운드 드랍 이번 무브는 볼을 잡으면서 슛 테이크 이후에 네거티브 스텝으로 밀고 들어가서 스윙 스텝으로 마무리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네거티브 스텝은 내가 나가려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딛는 스텝을 네거티브 스텝이라고 해요 배우지 않아도 그냥 빨리 들어가려고 하면 네거티브 스텝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발이 뒤로 뻗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딛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딛고 이 발이 그냥 앞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네거티브 스텝을 연습해서 을 나가는 게 좋아요 가장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스텝입니다 슈 테이크에서 발까지 슈팅 스텝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네거티브 스텝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수비가 이쪽에서 내 방향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스윙 스텝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한 상황인데요 스윙 스텝은 내가 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스텝이 스윙이 돼서 넘어가는 스텝이에요. 이 스윙 스텝의 장점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혹은 방향을 바꾸면서 사람을 막 넘어가면서까지 그피니시할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캐치가 좀 달라지는데요. 현중 선수는 이 상황에서는 수비가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이 캐치를 했거든요. 땅 쳐서 스텝은 스윙이 되면서 캐치는 하이로 해서 안전하게 넘어가서 이제, 쿨트로 마무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스윙 스텝의 캐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중 선수가 했던 하이 캐치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오는 방향으로 좀 낮아, 낮을 때, 자세 가 낮을 때. 나보다 좀 밑에 있을 때 하이 캐치하는게 좋죠. 이번에는 상대방이 약간 중심 위쪽에 있을 때 밑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 로우 캐치입니다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스틸이 나오거나 좀 위험한 상황에서 공을 낮게 채는 거예요 내품 안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톡톡 쳐도 공이 안 빠질 정도로 감아채는 거 랩업입니다, 랩업 마지막으로 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길이 보이는데 좁아 거기를 막 뚫고 지나가야 될때공안 뺏기려면 공완전 보호해서 가는 거예요 공 킵해서 가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쪽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패턴 돌고 있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기술, 기술로 기술마무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미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시미잽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홍준 선수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기술도 한번 적혀서 들어가는 동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 시미는 이렇게 양자포를 흔드는 동작인데 일단 시미잽을 하려면 잽을 할수 있어요 야 잽스텝 근데 대부분 잽스텝 하는 하시는 분들은 스텝하고 공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비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중 선수도 제낄 수 있었던 게 중심을 이쪽 반대쪽으로 두고 이쪽에는 중심이 없죠, 지금. 그래서 발을 먼저 대고 중심을 동시에 이동시켜서 나가야지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발을 대고 나서 중심이 가잖아요. 잽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발을 대고 중심이 이동해야 돼요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원 투가 되거든요 원투원투 원, 투.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빠르면 은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잽스 잘하는 사람은 원투로 들어가야 다발 먼저 대고 중심이 이동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공이 무릎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원투 밖으로 나가면 은 다음 동작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이 더잘 속을 수 있어도 내가 다음 동작이 안돼 그래서 잽스텝은 시미잽이나 어떤 잽스텝은 다 무릎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시미잽은 발을 먼저 대고 마치 안 들어갈 것처럼 발을 먼저 대고 중심 이동을 시키고 무릎까지 그리고 반대쪽 무릎까지 찍고 나가는 게 기본적인 시미잽인데 수비자는 필사적으로 공격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공격자가 고개를 이만큼만 흔들어도 혹은 눈빛을 이렇게 이동만 시켜도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움직여도 다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크게 크게 연습해서 몸에 베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진 미세한 움직임으로 흔들어주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상적인 동작은 무릎, 무릎, 중심 이동시키고, 들어가는 동작이라고 하면 익숙해지고 좀 숙달이 되면 짧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현중 선수 패턴을 잘 기다려서 마무리까지 잘 됐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준 선수가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욕심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엔 미세하게, 짧게 한번 심의를 해 볼게요. 처음 잡는 스텝이 내 슈팅 밸런스에서 벗어나야 할 확률이 높아요 슈테이크 위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을내 슈팅 밸런스를 다시 잡고 던져야지 슛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준 선수는 리셋 스텝이 몸에 완전 배 있더라고요 테이크 날리면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다시 내 스텝을 정리해서 던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슈테이크 위에 원드리블 슈팅 해보세요 하면 은 리셋 스텝 슛이 안 돼요 슈테이크 위에 드리블 치러가면 대부분 이렇게 크로스로 들어가거든요 크로스 스텝을 들어가면 다시 슈팅 밸런스를 잡기가 힘들어요 리셋 스텝은 슈테이크 위에 이 바깥발을 드리블도 바깥으로 때림과 동시에 먼저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바깥발을 바닥에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드리블과 같이 심으면 무릎이 굽어져 있죠 이 굽어져 있는 발을 반대발이 들어오면서 차주는 거예요 바로 슈테이크 위에 누르고 뜨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공이 두 손으로 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슈테이크 위에 이런 식으로 공이 한 번에 두 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캐치에서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대도록이면 슈테이크 위에 한 손으로 아웃사이드로 끈 다음에 한 손에서 이미 캐치가 된 상황에서 슈팅 스텝을 가져오는 게 확률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셋 스텝의 장점은 축발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왼발 오른발 잡아도 공하고 스텝하고 거의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갈수 있고 오른쪽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슈테이크를 했는데 수비가 오른쪽으로 쳐진 경우 날라가거나 옆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왼쪽으로 길을 막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양옆으로 다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이번에 수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중 현주, 선수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킥스팟에서 스팟 현접 제대로 해주고 치고 들어갈 때도 공간 유지를 잘하면서 잘 막았어요. 이게 파울이 불렸어요. 어디서 파울이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불렀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반대쪽에서 오른팔로 쳤다고 부른 것 같은데 오른팔로 치지도 않았는데 파울이 부른 것 같아요.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수비를 잘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수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스프링 닿는 줄 알고 중심을 지금 잃었어요. 지금 뚫린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뚫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심지어 공격자가 몸을 붙일 줄 알면은 아무리 빨라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라인으로 가야 돼.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야 돼자 이번에는 슛은 안 들어갔는데 슛 타임이 진짜 미쳤어요 만약에 이런 슛 타임으로 슛이 정확하게 계속 꽂힌다면 은 NBA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만 보시면 은 거의 점프도 안돼요 살짝 발만 떼서 바로 있는 스탭인데 제가 볼 때는 경이롭습니다 현중 선수가 오른발이 나와 있을 때 슈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왼발 축발에서 오른발로 잽을 하다가 바로 던지는 슛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왼발을 뒤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로만 잽을 하다가 스스포로 가져오는 슈팅이 위협적인 슈팅입니다 자, 여기도 미친 슈타임 거의 점프도 안뛰어 진짜 막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슈팅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진 선수 또 하나 대단한 게 리바운드를 또 굉장히 잘해요 위치 선정이 좋아. 그러볼 그러니까 없을 때 움직임이 되게 좋아. 그냥 이번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12번 선수를 같이 박스 아웃 하죠. 공이 꼭 이쪽으로 안 떨어지더라도, 요 스팟까지는 다흔중 선수가 잡을 수 있는 요 여기도 수비 굉장히 잘한 부분인데요. 오펜스 파워를 유도 하는 수비인데, 일단 공간 쪽으로 먼저 가서 오펜스 파워를 받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수비를 하더라도, 오펜스 파워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공간을 질러가면서 수비를 해야 돼요. 이제 헬프 수비를 하느라고, 늦은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비는 이쪽에서 이렇게 사람 쪽으로 가겠지만 현준 선수는 오다가 공간으로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비가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해요 이 가운데 사람 완전히 둘이서 묶어뒀죠이 공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현준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포스터업 하는데 이게 왜 파울인지 모르겠어 아니 헐리우드 사람들은 헐리우드 액션 해도 되는 거야?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캐치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코트에서도 언급했듯이 랩업으로 스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랩업으로 공을 보호한 뒤 패스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이프 수비를 나오니까 그냥 드리블 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공을 자기 몸 쪽으로 감안하는 랩업 캐치를 하면서 공을 보호하고 패스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위치 선정이 좋다는 게 확연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공이 어느 쪽으로 올지 미리 예상하고 을 정확히 공의 위치로 와서 스킬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편에도 얘기했듯이 골 없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삥 돌아서나가는 움직임은 아니고 바깥으로 나올려다가 잡을려서 한번더 들어가다가 또 들어가요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현중 선수가 멈칫 하고 들어가고 볼 잡을 때 상황 보고 들어가고 이런 동작이 굉장히 몸에 잘배있다는 거예요 인사이드 핸드로 무릎을 땅 쳐서 손을 바꿔주고 몸을 뛰어서 한번 상황을 본 다음에 자세는 높지만 드랍 동작을 만들고 다시 스킵으로 드랍을 만들어서 옆으로 가는 동작입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손도 바꿔주고 자꾸 들어가려다 말고 들어가는 동작을 취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동작에서 막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현준 선수의 코트 비전을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무 상황에서 지금 공격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의 수비는 하나, 둘, 셋. 지금 골을 잡으면서 이거 파악한 거예요 이 공격자가 수비가 없죠 이 공격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 패스가 안 나가면 뒤에 있는 수비가 바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요 바로 들어오는 순간에 패스가 바깥으로 나가요이 부분도 코트 미전에 대한 상황인데요 자기가 이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치면서 돌아 나오는 타... 사람을 봤다는 게이 부분은 드라이죠 타죠 이 쪽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돌아오는 사람을 이 타이밍 패스를 줄수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공간을 보면서 농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 진짜 심판님이다. 팔을 쳤잖아요. 현중 선수 위주로 게임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합하는 거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파울도잘안 부는 것 같고 터뜻가 있는 건지 인종차별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팔이 안쪽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 안부어거든요 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컨텀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 저도 한농부인으로서 그리고 또 농구 선배로서 꼭이현준 선수가 잘 됐으면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꼭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준이가현준이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